내바이락왜 이러고 있냐고. 오토바이 소리 내면서. 너무 졸려서 말하기 힘들어. <웃음> 주먹 뭐야. 그렇게 앉아있어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 또 봉둥이가 흘러내리잖아 바닥으로. 꼬르 바닥 타닥거리지 말고 말을 하면좀 들으란 말이야. 기다리는 거야? 자 이것이 굿즈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이즈 맞아목안 졸려? 응와 목걸이다 어때 목걸이를 처음 산 소감? 좋아 일단 <웃음> 헤드셋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터치야 뭐 해야 돼? 근데 이렇게 검색하면 어떻해아그 칠리 스프가 하라진 게 너무 칠투다아 그니까 그거 왜, 왜 사라졌지? 진짜 맛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인조 잔디입니다 여기 베란다 이렇게 깔으려고 주문했어요 부분으로 온거있고 여기에 딱 이렇게 맞는 사이즈가 부단된 게 있어서 처음에 깐거 위에다가 그냥 구겹으로 깔았어요 자 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무슨 아, 일이 났죠? 아, 아니 나 오늘 휴무인 지 몰랐는데 <웃음> 아니 휴무인 지 몰랐는데 저는 이제 화요일날 필름을 입 막힌 상태고 그래서 <웃음> 회수를 받으러 왔는데 안 계셔서 저는 회수할 수 없고 <웃음> 난 이거 이렇게 그냥 접어고 넣은 거야? 이거, 어. 그래서 어. 이거 뭐가거지 가져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 이거 왜? 아니 뭐 이렇게 기념으로 이거 가져가서 열쇠고리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어, 아니. 명동 가야죠. 아, 진짜. 아네.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 비과의 <집가에> 만족스러운 미소. <웃음> 커피 간나 음. 잠깐만, 내가 먹어 말수 있어. 한번 먹어. 봐 맛있어. 아 오케오케 커피 마감 네.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이거 저 두계단 쪽이 스팟입니다 야 여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 <웃음> 아니 여기 올라. 좀더 올라가서 찍을게요 예 아, 여기 성당 자랄이 있네 어 그러네 성자랄 <웃음> 어? 어? 어? 어? 가만 있어봐 손 이렇게 해봐 내려봐 밑으로 손더 밑으로 가봐 결과물은 나중에 확인하세요 음. 이거 옛날에 와라와라에서 먹던 있었어요. 과일 소주 같지 않냐? 어. <웃음> 아 진짜? 좀 미식가야 미식가 이테이블 지금 개시끄러운데 여기 좀 먹을 생각밖에 안온 여기 좀 소유 미식가야 개 맛있어 <웃음> 정말 감칠맛이 대단하고요 고춧가루와 마늘의 조합이 너무 조화로운 것 같아 요 이게 국물이 뭐야? 그래! 대박이다 국물이 진짜 감칠맛이 음, 잘 나와요 그리고 딱 물자마자 곱창에 안에서 터지는 육즙과 감칠맛의 좋아가 짱이 <웃음> 와방 좋아 그서둘러 쳐줄게 같이 붙어버리 야. <웃음> 자 위를 보시면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완족하세요어어 부담스러워요 짠 우리 기둥의 짠을 하던가 <웃음> 너무 잘 시켰다 안에서 먹어봐 <웃음> 맛있어? <웃음> 너무 시원해 어. 이 되게 깔끔하고 되게 시원해 왜왜왜 왜? 실패했어? <웃음> 뭐 아닌가? 왜왜왜 아 아, 녹차 감별사 출동해 주세요. <웃음> 굉장히 거만하시네요. <웃음> 거만이요? <웃음> 이거는 약간 진짜 녹차가 아니라 가짜 녹차 그런 거아닌가 그리고 밑에가 약간 그러네 진짜? 그치 약간 풀향이 더 난다 그래야 손가 맞아, 약간. 술자처럼 많은 이해를. 그렇게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티컨 뜯으세요. 눈이 커서 그래요. 진짜로 금방하게 깜빡이는 거예요. 몰라요? 이지성 뭔데 있어? 많이 있어. 이 정도 있죠? 많이 있는 연애시죠? 많이 생하시고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가 지선인데 못해준 걸 기억해요. 그만하시고. 와, 큰 사진 좋은데? 와, 잘 나왔다. 야, 잘 나왔다. 영정 사진. 자 이거 저거 누가 가지고 같아? <웃음> 그러니까 사람이 다한 명인데 지금. 아, <웃음> 어. 만족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어? 아 너무 웃겼어. 어. 샘이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 너무 힘들대. <웃음> 너도 사람이긴 하구나. 너무 좋아. 아 한강 가고 싶다 갈까? 음... 지금요? 아니요. <웃음> 어딜 가? 나도 가고 싶어. 가자. 아, 한강. 한강. <웃음> 한강이요? 지금요? 아니요, 지금 말고요. 아. <웃음> 오늘은 해가 많이 안 땡하네 그치? 왕짱 뭐야 저게? 너안 보여? 너? 갑자기? 여자애 <웃음> 뭐해? 여기 편해? 편의... 근데 이거 치울 건데? 아니 헤 hey, 유자 나와 보세요 정리 좀 하게 생갈. 생과일... 주스. 야, 핫도그는 맛있겠다. 나 이거 골랐어. 어. 네요? 아, 아닌가요? 맞아요. 반응이 너무. 아, 맞아요. 짭짤하시네요. 네. 두 개가 있는데. 네. 아, 봐봐. 근데 두 개가 달라. 좀더 튀어야 돼요? 내 취향은, 옹그리디언스가 더내 취향이야. 와, 병도. 너무... 음! <웃음> 콧구멍 좀 <오케이. 웃음> 난 이게 썼던데요. 요즘에 쓰기에좀 답답한 아, 것같아 이게 키에 유명한 거구나. 어, 유명할 네. 만하다 근데. 약간 오렌지 느낌 나지 않냐? 어. 그래서 약간 지까지도난쓸것 음, 같아. 근데 나도 이거 취향이다. 저요것으로선택할다요 아, 담으세요. 아. 어떻게 담아지지? 나안 담아봤는데. 아, 너 담아봤어? 담아어 <웃음> 네. 오바론.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좋아. 되게 무너뜨리기 조금 미안하네 그러니까. 하지만, 뭐, 찰수에 한. <웃음> 안에 뭐들어 거야? 체리크림. 아, 블렌킹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 아이스크림이야? 어. 너 궁금하다니, 그거 시켰구나, 뭐. 그래서 하나는 뭐안 올린 안 걸로 시켰지. <웃음> 비교되고. 아, 아 야, 야, 야, 야. 너무 맛있어. 울지 마시고. 너무 맛있어. 같은 <웃음> 파인데 아이스크림 입고 있는 거야어어 어. 너무 <웃음> 맛있어 너무 <웃음> 맛있다고. 너무 신기하다 하이, 하이. 아. 갖고 싶은데 이거? 너, 너 가져? 내가 가져. 어너 네, 가져. 어, 너 가져. 어, 진짜? 아, 진짜. 근데 안 네. 안 솔직히 된다. 샘이랑 더잘 어울려. 음. 난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모르겠어. 고생차에. 물림배러 간다고. 왔다 왔다. 오늘의 룩 체리 주빌레 <웃음>